세계 최대 지하상가인 부평 모드몰과 최근 핫한 평리단길이 있는 곳, 부평. 하지만 이곳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평의 역사는 고구려 주부토군부터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에 부평부가 되면서 부평이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변화의 세월을 겪어오던 부평은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면서 아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이 서있는 이곳 부평공원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기계공장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1939년 일본은 본격적으로 인천 육군 조병창을 세우기 시작했고 1942년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찌비시도 제강소를 설치하면서 부평은 한강 이남 최대의 군수공업지대가 되었습니다. 미찌비시를 뜻하는 삼릉마을은 당시 강제 동원당한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조병창에서 매달 생산한 물자는 소총 4천정, 총검 2만정, 소총탄원 70만발, 포탄 3만발, 군도 2만개, 차량 200량. 당시 그 노동의 강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의 생산량이었습니다. 1939년 조선총독부는 노무동원계획에 따라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였고 조병창에선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까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강제징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2세 이상 이상의 사람들은 모든 모르고 온다고 잘 먹게 해준다니까요. 그럼 그래 왔다가 어떻게 돼요? 선방공장에서 손 손을 짠거나 또 주물공사 얼굴이 띄거나. 상곡동에 있는 20개의 지하우는 인천육군 조병창을. 격에 대비 지하공장으로 확장하기 위함이며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고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생생한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에스컴 시티 해방 이후에도 부평은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 제24군수지원사령부 약칭 에스컴24 당시 에스컴의 규모가 너무나도 방대했기에 미군들은 이곳을 에스컴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미군부대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트로트의 일색이던 가요계 분위기와 달리 빌보드 차트의 인기 팝송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주한미군 방위협약 수정에 따라 부평지역 내 많은 병력들이 타지역으로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였고 이후 축소된 미군 주둔지역에는 캠프 마켓만이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우리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밟을 수 없었던 땅그 땅이 마침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날 하루 전인 10월 14일 부평구 상곡동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일부 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81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분단된 조국의 슬픔을 간직한 곳 출퇴근하며 그저 스쳐 지나갔던 곳 저녁 산책을 하며 무심코 시선을 돌렸던 곳한 번쯤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